이렇게 지구 깨끗하게 할거예요 어. 어, 어떻게 하는거야 근데? 잠깐만 재밌겠다 음. 응.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영원들이다 어. <웃음> 어떻게 하는거야? 도전에내 있지? 응. 여기 들어가서 이거 뭐라고? 이거. 마스크를 쓰잖아 우리가 그냥 버려버리면 갈매기들이 그 마스크 그끈 있지? 응. 거기에 발이 묶여서 못 날거나 그런 게 있대. 그래서 마스크 버릴 때는 줄은 반드시 자르거나 끈을 떼어버려야 된대. 아, 이렇게 해서 인증을 완료해야 되나봐. 내꺼부터 이거 싹, 어, 싹 쪽. 우와. 우와, 잘랐다. 여기도 싹둑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아, 할래, 할래. 나도 어. 할래! 아, 한 쪽씩 잘라보자. 어. 나 먼저. 어 잡아 당길게 엄마가. 자르. 음 어. 어머. 어머 세상 끝까지. 어머. 자르. 어머 어머. 어머, 어. 어머 성공. 테리도. 응. 아직 엄마 손 자르면 안 돼. 어 잡아 당겨 어머. 어, 어머. 그대로네. 하나 둘 셋. 잘랐다. 성공. 안돼. 됐다 인증하기 인증하기 응. 아. 해리야 500 포인트 모았어 500 코인 코인 이거 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알아 다음 도전하러 가자 다음 도전 와. 어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 해볼래 이모티콘 어. 이모티콘이 뭐야 그 그림 어 파이팅 <웃음> 한번 해보실까요 파이팅 그려보세요 테리는 <웃음> 안 그려? 응? 음. 페리도 그려봐봐 아 모르니까 이걸로 <웃음> 격려, 격려나 음. 기쁨 이런 걸 어, 음. 그런 표정을 담은 걸 그려봐봐 너 언니 다 그리면 언니 거 따라하려고 그러지? 응 음. 맞아? 응왜 음. 따라해? 따라하지마 응 음. 너가 원하는 이모티콘을 하라는 거야 응. 음. 과연 돈을 줄 것인가 1500코인 줬어 와 이거 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알아? 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알아? 어 완전 많아 응 다음 도전하러 가기. 좋아 어? 엄마 엄마 어? 어 너도 이따가 하자 다음 도전 쓰레기로 패션을 재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좋아 엄마, 엄마가 이거 이걸로 응. 핸드폰 거치대를 만들거야 응. 핸드폰 거치대 성공! 응. 헉, 1500! 어, 이거 엄청 많은 돈인거 알아? 어 완전 많아 어. 손편지 쓰기 산타라 맞지 선물 한번 써? 그니까 편지 한번 써봐 진심을 담아서 엄마! 어. 번에 어. 엄마한테 막던 거좀뭔어고 그럴 수도 있지. 테리 테리는 두장때못 받았던 거 알지? 어, 테리는 응, 애기 거기서. 때도 못 받았고. 응. 어지 아, 아, 아. 알겠어, 알겠어. 응. 어 크리스마스 몇달 전에 어. 테리 응. 선물을 조금만 받았잖아. 너무 어. 많았고. 맞아. 테리가 좀 엄청 많이 장난쳐서 그냥 어. 오일까봐 조금 줬나봐아 그랬구나 테리 이번에는 더말잘 들어가지고 응. 선물 많이, 받, 많이 받자 응? 이제 엄마 어. 오늘 떼쓴 응. 적 없다 테리 아 그래? 떼쓴 적 없는 날이 한몇한 그럼 몇... 음. 음. 나 이제 소문 주는 거야? 어있데 그래도 오늘 말잘 들었다 그치? 테안 응. 쓰고 엄마 근데 오디 응. 크리스마스요? 응. 할로윈데이 야어 할로윈데이가 먼저인데 크리스마스도 이제 한두달두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 엄마 나붕독좀더모을도와거야 산..싼? 어 엄마. 산타 할아버지 산시옷 아니 쌍시옷 아니야 그냥 시옷 산타 할아버지에게 해리가 갈리미 아이스크림 갈리미 갈리미야? 근데 디우고시 거꾸로 돼있네미미위니요사주세요 1 5 0코인 1500코인 또 벌었어 보자 보자 보자 어. 와 이거 얼마나 많은 돈이 지고 아야나좀 갖고 놀아야 돼 애니멀 호딩에서 구조된 노령묘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기래 전재산을다 하자 6000 코인을 또모우자 님은 417번째 기부자예요 훌륭해요. 그래도 이거안 먹을래. 우리야 응. 먹을래요 라고 해야지. 아 어, 지가올나. 그래, 그래, 하루, 그래. 하루, 그래. 하루 그래. 여기는 식당이 어때? 얘야. 모다 따야지. 모다. 바이빈 명곡 공유하기. 밤하늘의 별. 그거 추천할거야? 응. 별. 됐어? 아그죠 도전하지 여기 그릇집단 방. 방금. 구이번은새로는 즐거운 도전, 유플라스 도전자네.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세요. 이도 자주 가자. 라야지